나도 이렇게 이쁘다니 걸어갈 수 있을까? 걸어 가보지 뭐 걸어 가보지 뭐어꽤 걸어가 저 노란 꽃 되게 이쁘다 개멋있어 미쳤어 와 이렇게 걸어가는 게 훨씬 멋있는데? 야 그래 가면서도 구경하고 그니까 것도 안 타는 게잘한뜻신것 같다 어. 와대도 간다 어. 어 맞아 맞아 맞아 저 일자로 일직선으로 된길 있지? 저기 거짓말 같아 근데 이거 풍경이 어? 거짓말 같아요 가짜잖아 <웃음> 아니 근데 생각보다 가깝긴 하네 진짜 여기 다리 밑에 그늘 밑에 양들이 숨어 있어요 똑똑한데 양들이 강아지가 엄청 많구만. 진짜 엎드리고 어, 왔는데, 저 엎드리고 싶은데무어저 엎드리고 싶어 엄 소퍼야안 된다고... 우린 차 타야 되잖아. 안 돼, 소퍼야 이리 오세요. 와멋있다 원래 저희가 입고야. 어... 어... 이기 되게 멋있다 있잖아 저기 그림자 아니면 물이야? 페퍼 일로와 제발 페퍼야 야야 야. 일로와 얘 들어갔어 가 어떡해 <웃음> 아니 일로와 들어가지마 나와 페퍼 쉽게 바다가 있다니. 여기가 얼마나 넓으냐면.. 아.. 저 새끼. 어떡하자 쟤? 페퍼야! 깬다 보고 싶은데. 나도 나 실제로 전 뛰는 거잘못본지못 봤어 <웃음> 말인데 그냥? 와 <우와>, 진짜, <웃음> 진짜 한이, <웃음> 재밌겠네. 친구한테 같이 고 혼자 뛰네야 <웃음> 뭐 따라가 일로 와 다내 강아지 얼굴이 왜 회색이 됐는지... 아짜 땅콩이 같아... 아... 귀여워... 근데 하네스가 부품스럽네... 아. 귀여워... 근데 진짜 멋있다... 어... 포토샵으로 올 수가 있었으 얼굴 봐, 얼굴 봐, 얼굴 봐, 얼굴 봐, 얼굴 봐, 얼굴 너안 두고 가. 좀 천천히 가도 돼. 눈이 사람 같아. 아니 하늘이 그림 같아요 언니. 뒤에 모습 가짜 같아요. 화장실 돈내고 들어가면 가자 잘가요 마지막으로 눈에 담기 아빠 다 아픈가 봐. 어 안녕! 안녕! 가자 이제! 아니 저... 하니 앞에 양이 다모여있어 근데 나는 이 외국 애들 까만 양 얼굴이 까만 게 너무 신기해 아니 페퍼 진짜 양치기 같다 너 아니 앉아 페퍼 양 놀줄 하나도 모르지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응? 무능력한 양치기 <웃음> 그니까 여기 그냥 난리가 났구만요 병이..병이 병이 <웃음> 나셨어요 또 병이 갑자기..팔이 도착하니까 병이 나셨어요 다시 골병이 도졌다 <웃음> 우리 그때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갔어요 6층! 거기에 그대로 돼야 돼? 어커츠 <웃음> 그리고... 사무실 있는데 되면 될 듯. 세차장 있는 쪽에 맞지? 대단하다 잘 샀니? 네, 여기서 나가는 것도 잘 샀니? 이 이거 뽑으면 될것 같아 그냥 카드를 버튼 눌러서 티켓 어 근데 왜 지하 6층 X라고 돼있지? 아 야, 근데, 상관없을 것 같지? 근데 이거는 약간 돈 내야 되지 않나? 아니지 이건 놓고 어, 놓고 나오면 이제 얘네들 뭐하세요? 뭐하세요? 뭐 하세요?